반갑습니다. 피터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오른손을 코드로, 왼손은 베이스로 하는 방법 하는 반주에 대해서 좀더 제대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C장조입니다. 그리고 노래는 작은 별이에요. 하지만 이거를 어, 연주해줄 누군가나 노래를 불러줄 누군가가 없다면 음, 안돼요. 그냥 반주만 있는거예요 네, 왼손은 아무것도 안할 수 없으니까 C코드일때는 베이스를 C F코드일때는 베이스를 F G코드일때는 베이스 G를 눌러줍니다. 한번 해볼까요? C장초의 주요 3음인1도암 C와 4도암 F, 5도암 G 세 개만을 가지고 반주를 해봤어요. 네, C, F, G 세 개만 있는 노래 동요를 포함한 모든 노래들은 다 이런 식으로 반주를 할수 있는 거예요. 4분의 4 박자면 4번, 4분의 3 박자면 3번, 이런 식으로 말이죠. 단조롭고요. 음... 좀 뭐랄까요? 이렇게 널뛰기하는 느낌이 있어요 하지만 이것만으로 반주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네, 첫 번째 단계는 이거부터 하는 거예요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1도화음3도화음5도화음을 가음, 누르게만 하면 됩니다 비트에 맞춰서 말이죠 그리고 나는 노래를 하는데요 레슨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레슨 때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